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오형식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이해적인 부분에서 대해서 다 설명드렸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제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어떤 이렇게 계속 진행될 텐데 사실 지금까지 오형식을 이해하셨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영어의 구조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적용 부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5형식 들으면서, 어,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보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바쁘게, 이렇게 쫓아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컨트롤, 컨트롤 해 주시고, 어,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또 장커 씨가 요구하시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 어, 간절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죠. 그죠? 어,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어, 쭉 한번 어,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 덮으시고, 어, 복습했던 것들이 어, 얼마나 답변이 가능한 건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주시고, 자, 90점, 90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복습에, 그리고 진도에 어, 어떤 속도를 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처음에 이제 기본 사품사의 이해라고 해서 기본 사품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몇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세 가지가 있죠. 자, 뭐뭐 ᄂ, 뭐뭐 리얼, 뭐뭐 의. 그렇죠? 자, 부사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부사 의미는 명사, 형용사, 동사 의미 아닌 전부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죠? 예, 네,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것. 자, 우리 다, 다음, 기본 사품사류. 자, 기본 사품사에서 기본 사품사류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동사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사류. 자, 서술로를 만들어주는 동사류. 자,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자,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그죠? 복합동사구.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다음 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 절에는 뭐 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세 가지, 그렇죠?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품사와 품격 이제 구분하실 줄 아시겠죠, 그렇죠? 품사는 사자로 끝나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뭐 이런 식으로 사자로 끝나면 그리고 품격은 자 어자로 끝나면, 그렇죠? 주어 스스로 목적어 보호 갈로 쳐서 이렇게 부사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기억 나십니까? 자 영어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 당신의 집, 자 당신의 집 혹은 당신의 취미 이러면 자 소유격이죠, 그죠? Your house 혹은 your hobby, 자 hobby 가 취미죠, 그죠? 그의 직업, 자 그의 직업 이러면. 자, his job. 그죠? his job.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면, 우리에게. 자, 위의 목적격이죠. 우리에게니까, 그죠? us. 자, us는 우리를 또 됩니다. 그죠? 에. 자, 5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형식. 자, 1형식에는 어떤, 어떤 동사류가 쓰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모든 동사류. 자 오형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동사류가 쓰이고 이 형식은 어떤 동사? 네 비동사. 그죠? 자동사의 대표 동사. 뭐 look, sound, taste, smell, seem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죠? 삼형식에는 어떤 동사가 쓰입니까? 네 삼형식에는 두 동사. 두 동사. 일반 동사, 타동사의 대표 동사. 자 타동사는 라 거는 그냥 뒤에 목적을 이끄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형식에는 어떤 동사가 쓰입니까? 예, 수여 동사만, 그렇죠? 수여 동사만 사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여 동사는 일반 동사에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 일반 동사 가운데 수여 동사만 사형식이 쓰인다그랬습니다 자, 사형식의 해석에는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식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답변해 보십시오. 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뭐 해준다 자, 뭐뭐 뭐 해준다라고 해석되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명사에는 어떤 품사가 쓰입니까? 명사 아, 아 죄송합니다 주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입니까? 주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입니까? 자 명사류만 쓰입니다 그죠? 자 보호에는 자 명사류와 형용사류 자, 목적어에는 예 네, 명사류만 쓰입니다 그죠? 서술에는 어떤 게 쓰이죠? 예 네, 서술에는 동사류들이 다습니다동사류네 가지 있죠. 그죠.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자, 복합동사구,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음. 자, 여러분, 자,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죠. 전치사 뒤에는 어떤 품사가 온다고 그랬죠. 예, 무조건 명사류만 옵니다. 그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는 무슨 구라고 했죠. 무슨 구? 자, 부사구죠. 부사구, 왜냐하면... 전치사는 부사격 의미이기 때문에 부사 의미이기 때문에 명사와 함께 붙더라도 나의 집에 뭐집 안에 이렇게 L 자로 끝나기 때문에 부사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리운다라고 암기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명사 같은 것들이 올 경우에 주격 대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목적격 대명사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3-1형식이 있습니다. 4형식까지 끝나고 3-1형식이 넘어가는데 3-1형식은 3형식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3-1형식의 서술에는 어떤 게 쓰입니까? 네, 두 동사, 그죠죠 3형식하고 동일하니까 물론 수요동사도 사용됩니다. 왠가? 수요동사도 두 동사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이해 되십니까? 수요동사도 일반 동사에 두 동사에 포함됩니다. 그죠 자, 3-1형식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 형태. 자, 주어, 서수로,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늘 이 전치사, 목적어는 관로를 쳐주면, 그러니까, 부사구가 되면서 관로 쳐져 뿐이면 없는 셈 치고 서명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그죠? 자, 영어로 한번 답변해 봅시오. 나의 친구로부터, 나의 친구한테, 자, 이렇게 하면, 뭐뭐로부터, 자, from my friend, 그렇죠? 자, 나의 친구와 함께, 이러면, 나의 친구와 함께, 자, 나의 친구와 같이, 자, 이렇게 의역도 되는데, with my friend, 그렇죠? 자, 나는 방, 나의 방 안에 있었다. 자, 당신이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나의 방 안에 있었다. 자, 답변해 봅시다. 자, 방 안에니까 in이죠. 그죠? I was, 과거, in my room. 자, I was in my room. 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형식 배웠습니다. 그죠? 형식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자, 주어, 서술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죠? 네. 자, 우리 주격조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격조사. 얻는 이가. 그렇죠? 그럼 목적격조사에는. 다섯 가지죠. 그죠? 이, 가, 에게, 을, 를. 그렇죠? 자, 사형식의 간접 목적격 조사에는 어떤 게 쓰입니까? 자, 누구누구, 누구? 에게. 그렇죠? 자, 사형식의 직접 목적격 조사에는 무엇을, 를. 자, 을, 를. 자, 에게, 을, 를. 이렇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형식에서, 저, 우리 가장, 그, 오 형식은 네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 형식 가운데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네, 주어, 서스로 목적어, 투부정사. 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그죠?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라고 했죠?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뭐, 뭐, 미음, 뭐, 뭐, 뭐뭐 것, 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뭐 다고라고 해석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o 형식에서네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자 제일 사, 자주 사용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패턴이 뭐랬죠? 두 번째 패턴이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목적격 보호에 명사가 오는 경우, 그죠? 목적격 보호에, 자 we call him boss, 자 이렇게 자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른다. 자 보스라는 명사가 목적격 보에 오는 경우예요. 세 번째 패턴은 목적격 보에 뭐죠? 형용사가 오는 경우. 그렇죠? 아, 형용사가 오는 경우. My friend makes me fun. 자, 내 친구가 나를 fun 하게 만든다. 행복하게 만든다. 자, fun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그랬습니다그죠 자,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패턴은 어떤 겁니까? 5형식의네 번째 패턴은. 사실 네 번째 그 패턴과 첫 번째 패턴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동일한데 문제는 여기 네 번째 패턴은 그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뭐 지각동사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 안 드렸는데 사역동사가 쓰이면서 목적격보호에 자 부정사가 오긴 오는데 무슨 부정사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동사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올수 없기 때문에. 그 품사를 따지지만 그것은 분명히 부정사예요. 근데 어떤 부정사인가 하면 원형 부정사라고 지칭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의 기본 사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사의 기본 사 형태. 그죠? 자, 뭐가 있죠? 네 가지.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현재나 과거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 배우다, 뭐, 배웠다. 이렇게 하지만, 과거 분사, 자, learn, learned, learned, learning. 이렇게 하는데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자, 형태. 그러니까, 그, 형태적으로 보면, 이게 동사의 형태로 그 띄고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품사류에 속합니까? 네, 형용사류에 속하죠. 우리 형용사류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두분사, 형용사적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형용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자그 요거 동사 의 기본 사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요 정도라도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때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질문 답변 가운데 우리 자, 해석하고 번역하는 어떤 거는 질문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해석 질문 답변은 저 거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십시오. I let him go there. 자, I let him go there. 자, 과거라고 치고 자, 내가 그에게 거기 가라고 시켰다. 자, 이렇게 해석돼요. 그죠? 사역 동사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뭐뭐 하게 하다. 뭐, 뭐, 하게 시키다.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그죠? 뭐, 뭐, 하게 하다. 뭐, 뭐, 하게 시키다. 사역동사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네 가지. 자, 뭐 있죠? let, have, make. 자, 반사역동사인 help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사역동사라는 건 뒤에 원형부정사가 와도 되고, to 부정사가 와도 괜찮다. 자, 이걸 반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자, 해석해 봅시오. He made me read many books. He made me read many books. 자, 그가 나에게 많은 책을 읽도록 시켰다. 자, 읽으라고 시켰다. 이렇게 해석 해도 됩니다. 그냥 읽으라고 시켰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우리 말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명령식인지 파악되는 것이 사실은 오형식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자 그가 나에게 그 문을 고치라고 시켰다. 자 여러분 이게 명령식 같습니까 명령식? 우리 말만 딱 들었을 때 그가 나에게 그 문을 고치라고 시켰다. 자 그는 주어죠 그죠? 나에게 자 사람이 오면서 그죠? 아 이게 목적어 되는 거예요. 고치다. 누가 고쳐요? 내가 고치니까 목적격 보호에 자, 원형 부정사, 뭐투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원형 부정사가 오는데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되니까 fix까지가 그 O형식이고 fix하고 t h 그 문을 고치다 여러분 이렇게 3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형식과 3형식의 복합 구문입니다. 여러분 아, 요 이런 것이 사실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 이번에는, 자, 요번에 이거 몇 형식인지 한번 봅시다. It makes me exciting. 자, it makes me exciting. 몇 형식이죠? 자, 그것은 나를 흥미롭게 합니다. 흥미있게 합니다. 자, 그죠? 자, 누가 흥미있어요? 내가. 자, 목적격 보호가 보호를, 아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죠. 그죠? 그게 O형식이 되는 거예요. 또, m a k e 는 동사가 쓰이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로가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영작 한번 해봅시다자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른다. 자 오형식 문장입니다. 영작. 자 we call him boss. 자 영작. 나의 아버지가 나를 자 비행기 조종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작. 오형식이죠. My father made me a pilot. a pilot. 자, 답변 됩니까? 자 해석 한번 해봅시요. He forced me to do dishes. He forced me to do dishes. 해석. 그가 나에게 설거지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She told me not to watch TV, she told me not to watch TV, she입니다 해석, 그녀가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I heard that from, my, uh, from Mr. Kim I heard that from Mr. Kim 나는 그것을 미스터 김으로부터 들었어요. 자, 이거 몇 형식이죠, 여러분? 나는 그것을 미스터 김으로부터. 자, 주어 스스로 목적어 전치사 왔죠, 그죠? 3-1형식입니다, 그죠? 자, 해석. She bought this pen for me. 자, 몇 형식이죠? She bought this pen for me. 그죠 스스로 목적어 전치사. 이거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3-1형식입니다. 그녀가 이 펜을 나에게 사 주었어요. 자, 해석 My friend told me that. 자, my friend told me that. 해석 나의 친구가 나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자, 사형식이죠. 그죠? 자, I get you a pen. I get you a pen. 해석 내가 당신에게 펜 하나를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해석. I'll lend you some money. I'll. 자, 미래입니다. I'll lend you some money. 자, 내가 당신에게 자, some. 돈을 좀. 좀이라고 했죠? 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영작 한번 해봅시오. 자, 나의 엄마가 나에게 이 우산을 가져다 주었어요. 영작 My mom, 자, my mother, brought 그렇죠? 가져다 주었다. 과거니까 Brought me this umbrella 자, My mom brought me this umbrella 자, 답변 잘 하셨습니까? 영작 그녀가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사형식이죠, 그죠? She teaches me English. 그죠? She teaches me English. 자, 해석해 보세요. I saw him yesterday morning. 해석. I saw him yesterday morning. 자, 해석 잘 했습니까? I gave him yesterday. 해석. I gave him yesterday. 자 나는 그에게 어제 주었어요. 어제 그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죠? 자 이게 몇 등식인 지한번 보세요. 자 it is too expensive. it is too expensive. 몇 등식이죠? 자 be 동사가 사용됐죠. is 자동사 그죠? 자 too expensive는 형용사 구가 되고 그죠? 아, 이 형식입니다. 이형식영작해 보세요. 아 당신 오늘 당신 좋아 보여요. 아, 멋져 보여요. 자 이렇게. 영장. 자, 2형식이죠. You look good. 그죠? You look good. 자, 영장 한번 해 봅시다. 1형식인데 영장 한번 해 봅시다. 그는 한국에 있는 서울에 한남동에 삽니다. 자, 영장 해 봅시다. 그는 한국 서울에 아 한남동에 삽니다. 자, 이렇게. 자, 어떻게 됩니까? He 자, lives죠. 그죠? 3인칭 단수의 현재니까. He lives in 한남동, in Seoul, in Korea. 자, 이렇게 영작해야 됩니다. 뒷부분 다부서고라 그랬죠. 그죠? 예. 자, 영작 한번 해봅시오.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자, 가고 싶다 하는 거는 가다와 싶다가 동사가 두 개가 없어졌어. 동사구를 형성해서 서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I wanna go there. 자, I want to go를 자 미국 사람들이 I wanna 자 I wanna go there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여러분들 고치시는 게그 맞아요, 그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어, 어 상세하게 한번 어, 뒤집어 봤습니다. 여러분 답변 잘하셨기를 바라고요. 어. 답변이 잘안 되셨던 분들은 그 지금 자, 뭐, 계속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넣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 정리해서 복습하시고, 또, 녹음하셔서, 자, 그걸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한번더 줬고, 그, 최소한 하루에 두 번, 그 전체 내용을 하루에 두번 정도는 귀에 꽂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세 번, 네 번까지도 들어야 되실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두번 정도는 전체 문장을 한번 다뤄본다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아, 여러분들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계속 진도는 계속 나 가니까 실질적으로 분량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제대로 복습해 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아, 여러분들 답변을 못하면 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무척 실망하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복습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바로 우리 이제 동명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자 동명사 음. 자 우리 대제목입니다, 그죠? 대제목 우리 대제목 1번이 기본 사품사의 이해였고, 그죠? 대제목 2번이 5형식이었습니다. 제 5형식의 아, 이해. 자, 요렇게 하고. 이건 대제목 3번입니다. 자, 대제목 3번. 동명사예요. 자. 우리 대제목이 한 10개, 아, 한 12개 정도 되는데, 아, 그고정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아, 내가 뭘 배웠구나. 어디까지 배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명사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자, 요거 적기 전에 우리 동명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맨첫 시간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자, 가다, 뭐, 가는, 갈, 뭐, 감, 가기, 가는 것, 어, 뭐, 갈만한, 자, 만약에 이런, 이런 말들이 있다고 칩, 칩시다. 뭐, 가도록이나, 그죠?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다짜로 끝나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동사로 그랬습니다. 그죠? 동사는 서술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가는, 니언으로 자, 끝나면 뭐라고 했죠? 니언의 리얼. 형용사고, 리얼로 끝나도, 끝나도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감. 자, 미염으로 끝나면 뭡니까? 명사죠. 그죠? 자, 사실 이게 동명사예요. 감이 명사다. 이거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감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가, 기. 자, 미음, 겉, 기 라고 다고 할 때. 그죠? 겉.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동명사라고 한다. 라는 거. 자, 여러분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갈만한. 요것도 언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여기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설명할 때뭐할 뭐 만한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형용사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되고 가도록 하는 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사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제 이런 것도 좀 구분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뭐 가게 뭐 이러면 부사가 되고. 그죠? 아, 어, 요거 일단 적어 주시고 요 부분이 동명사라는 거어 기억을 좀해 주십시오.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동명사라는 건 뭔가 하면 에? 자, 동명사라는 거는 자, 일단은 동명사는 어떤 품사리에 속합니까? 자, 동명사는 명사류에 속하죠 명사류에 명사류에 속하며 그죠? 동명사는 명사류에 속하며 자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뭡니까 우리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할때 현재 분사는 무조건 동사에다가 ing 를 붙여주면 똑같아 된다 그랬죠, 그죠? 사실 동명사도 자 이게 고잉이에요. 고, 고잉 이에요, 고고 i 가는 것 이러니까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자, 동명사와 현재 분사와 자 형태가 그죠. 형태가 동일하다. 자, 이렇게 자, 일번 정의를 내려갔습니다. 동명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명사류에 속하며. 자, 현재 분사와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노트에 기록해 주시고, 자, 녹음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화, 그죠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화 된 것이다. 그니까, 그러니까 가다란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가다에서 감이 나오고 가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동사에서 명사화가 된 것이 동명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또 3번 정의, 마지막 정의를세번째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죠? 그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동자가 뭡니까? 동자는 동사의 동자거든요. 움직일 동자, 그죠? 명자는 그 명사의 명자예요. 이름명, 이래갖고, 그죠? 어, 명사의 명자인데, 동명사라는 거는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애매하지 그확안 와닿죠. 그죠? 자, 동사의 기능이 뭡니까? 동사의 기능은 서술어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서서 동사 기능은 서술어를 만들어 주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를 끌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사품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그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명사의 기능이 뭡니까? 명사의 기능. 명사의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호에 사용되는 게 명사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기예요. 어, 명사의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 동사의 기능은 서술을 만들어주면 뒤에 자, 목적어나 보호나 부사류를 이끈다. 그 서술을 기점을 해서 다섯 가지의 그 형식, 그러니까 오형식이 시작된다. 이렇게 제가 어 눈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동명사는자 문장 안에서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된다. 자. 문장 안에서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여러분들 설명했던 거죠. 그죠? 동사 기능이 뭐라고요? 자, 서술의 기능. 그죠? 아. 어, 자, 서술로 다음에 뭐가 오죠?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가 온다 그랬죠. 그죠? 목적어나 보호나 부서류가 오는 게 스스로의 기능이에요. 명사의 기능은 뭐죠? 명사의 기능은? 자,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된다. 그죠? 보호로 사용된다. 이게 명사의 기능이에요. 자, 동명사가 이제 여러분들 뭔지 이렇게 대충 감이 오십니까? 동사가 명사화 된 거, 명사화된 것이고, 그죠? 어. 자,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되고, 그죠? 동명사는 현재 분사와 형태는 똑같다, 그죠? 동, 동명사는 명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 주어와 목적어 보호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요 정도를 이렇게 두시면 여러분들이 동명사에 대한 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명사가 문장 안에서 자, 과연 주어로 쓰이느냐, 목적으로 쓰이느냐, 보호로 쓰이느냐, 혹은 스스로의 기능을 하느냐라고 이제 확인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죠? 네. 자, 동명사.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명사의 기능 중에, 자, 주어로 쓰이는 기능이 있죠. 그죠? 그 주어와, 아,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죠? 자, 1. 자, 동명사가, 자, 주어와, 아. 한번 보겠습니다. 해줘서. 주어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동명사가 주어와 서술어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동명사는 아 여러분들 여기다 동명사는 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아, 물론 명사류의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명사류의 의미.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 기, 뭐, 뭐뭐 뭐, 라고, 뭐, 뭐, 다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아,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자,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 기, 뭐, 뭐뭐 뭐, 라고, 뭐, 뭐, 다고. 자, 이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 뭐, 것.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나머지 네 가지도 다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 에. 자, 것이, 자, 것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동명사는 해석이,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제일 많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영장 한번 해봅시다. 자, 가다, 이러면 뭡니까? go죠, 그죠? 가는 것, 이러면. 자, go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에. 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주면 동명사가 돼요. 자, going. 자, 배우다는 뭐죠? learn이에요, learn. 자, 배우는 것, 이러면, learning이 되죠. 그죠? learning. 그죠?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배우는 것. 당연히, learning English. learning English. 한번 적어볼까요? l-e-a-r-n-i-n-g. learning English. 자, 영어를 배우는 것. 자, 이걸 주어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자, 쉽지 않다. 이렇게. 쉽다 하면 뭡니까, 여러분? 자, 쉬운은 뭡니까? 쉬운. easy죠, 그죠? easy. 그럼 쉽다는 뭡니까? 쉽다는 be easy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easy 해줘야 쉽다가 돼요. 그죠? 그럼 쉽지 않다는 is not easy. 자,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면 is not easy. 이렇게 되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요몇 형식이죠? 전체 문장이. 자, 비동사가 쓰였죠 그죠? 비동사. 이지는 형용사죠? 그죠? 어, 당연히 이 형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이 형식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 형식. 자, 요 전체 문장이 요이 형식이에요. 그죠? 자, 사실 은이 부분이 주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저, 여러분 해석 한번 적어봅시오.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언이라고 붙었죠. 언는 이가 주격조사,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 맞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동명사 구가 주어로 사용된 거예요. 이 아, 전체를 보면 이두개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 이러면 동명사 구가 됐어요, 그죠? 예. 주어가 동명사 구고 자, 런이란 동사. 그죠? 러닝은 동사의 기능을, 동, 그, 서술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명사는. 그니까, 러런 다음에 어떤 품격이 왔습니까? 이게. 분명히 명사가 왔는데, 이 명사, 품사는 명사고, 품격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품사는, 어, 품격은 영어를 배우다. 자, 이가에게 얼렬이 붙으면, 목적격 조사를 그랬죠.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니까 자, 요게 주어에 지금 삼형식이 사용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말좀그 받아들이기 어려렵을지 모르겠는데 자, 동사 앞에는 무조건 주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있거나 없거나 생략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주어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스스로 런이란 동사가 사용됐다고 보고 자, 런은 일반 동사니까 두 동사의 대표 동사 일반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는 그죠? 자, 이거 전체가 주어고 이 주어 안에 또몇 형식이 사용됐냐면 삼형식이 사용된 거예요. 자, 주어 안에 또 삼형식이 사용되고 이 전체 문장은 이형식이에요참 어렵죠? 그죠? 그 사실은 그 전체 문장이 몇 형식이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각 부분 부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주어가 지금 몇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자, 물론 여기서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체 문장이 2형식이라고 보고, 자, 주어의 3형식이 사용됐다.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 주어 부분. 주어가 생략된 3형식. 누구누구가 영어를 배우다. 이렇게 되면. 자, 받아들여 주십니까? 자, 예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이다. 아,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자, 치는 것은 저, 저 플레잉이에요. 배드민턴을 치다 이러면, 자, 이거 축구하다 이러면 플레이사클. 배드민턴 치다 이러면 플레이 배드민턴 이러면 되는데, 자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이다. 이러면 is one of 자 my hobbies 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취미들이니까 자하 b s i e s 이렇게 복수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배드민턴을 치는 것자 동명사는 해석이 것이 된다 그랬죠. 배드민턴을 치다 이러면 몇 등식입니까? 자, 이 동명사 구고 3형식이 사용됐죠? 배드민턴을 치다니까. 자, 여기 동명사가, 이 말은 뒤에 목적어를 끌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명사 구는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어, 이렇게 사용, 어, 보시면 됩니다. 그 전체 문장은 비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몇 형식요? 2형식이죠. 그죠? 2형식. 자 여러분들 여기 전치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One of my hobbies. 나의 취미들 중의 하나이다.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 of가 해석이 뭐 뭐의도 되고 그죠? 뭐뭐 중의, 뭐뭐 중에. 자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전치사 하나 더 플러스 됐어요, 그죠? 뭐 뭐의 혹은 뭐뭐 중에.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실제로 of가 그 실그 문장 속에서는 굉장히 다른 뜻도 많이 갖고 있어요. 무엇 뭐, 뭐, 대해도 사용되고 그죠. 어,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요 기본적인 뜻 하나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요 부분에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됐고 그죠. 동명사 구가 자 플레잉이 뒤에 목적어를 끌면서 서술의 기능을 했다는 거어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두 번째, 자, 동명사가 목적어와 서술로로 사용되는 경우 자첫 번째는 목, 동명사가 주어와 서술로로 사용되는 경우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동명사가 목적어와 서술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이제 설명,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예, 예문을 한번 들어서 나는 자 산을 오르는 것 자, 우리 산을 오르는 것이 뭡니까? 등산이에요 그죠? 자 오르다 이러면 클라임 이랬는데 오르는 것 이러면 뭐, 뭐가 됩니까? 클라이밍 이렇게 됩니다 클라이밍 마운틴즈 이게 등산이에요 자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볼까요? I like -I C-L-I-M-B 클라임 B는 무검이에요 B는 Climbing 이랍니다. B는 발음 안 해도 됩니다. Climbing m o u n t a i n 자, 이걸 무검이라고 합니다. 무검. 자, 이거 해석해 봅시다. 자, 나는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가 뭡니까? 이게 직역이에요. 직역. 자, 우리 근데 그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이렇게 직역투로 말하지 않아요. 의역으로 말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의역을 영어로 또 번역하기가 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자, 클라이밍 마운틴즈. 나는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자, 것. 그죠? 동명사니까. 자, 산을 오르다 이러면 몇형식입니까 자, 여기 주어가 생략되고 사실 아이가 주어예요. 그죠? 나는 산을 오른다니까. 이가 에게 을을 목적격, 목적격 조사 산을 오르는 것을 산을 오르다니까. 그죠? 얼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 목적어고, 자, 동명사구가 목적어로 사용되었고, 사명식이에요 자, 이 부분이 목적어라는 거는, 이, 자, 전체 문장은 과연 그럼 몇 형식이겠습니까? 전체 문장은. 자, 주어고, 스스로의 비동사가 사용되었습니까? 두 동사가 사용되었습니까? 라이크는 당연히 두 동사예요. 그죠? 일반 동사. 그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은 3형식이에요. 3형식. 사명식. 아까와 조금 다르죠, 그죠? 자, 나는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러니까 동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됐죠. 그죠? 그리고 동명사 뒤에 자, 뭐가 왔습니까? 동명사 뒤에 또 목적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목적어가 동명사 구가 되면서 3형식이 됐고 전체 문장이 3형식이다. 자, 기억해 주시고 자, 해석도 적어 두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해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은 영작으로도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자두 번째 자 그는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자, 아주 싫어한다 자,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 I don't lik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싫어한다 이러면 자, hate라는 동사를 씁니다 hate. 네? 한번 써볼까요 자, 그는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이러면 he hate 이렇게 하는데 자 주어가 몇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단수죠. 현재예요. 그러니까 hate 이렇게 s나 es를 붙여준다. 이는 e 원래 있으니까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 대충 아시겠죠. 그죠? he hates 책을 읽는 것이 뭡니까? 독서죠. 독서. 책을 읽는 것 하니까 동능사로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reading이 돼요. reading books. 뭐 책을 한 권만 읽지는 않을 거니까 books라고 복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요. 그는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해서 자이 부분이 동명사 9가 되죠 그죠? 어, 동명사 9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됐어요 맞습니까? 어, 두개넣으니까 동명사 9가 됐고 자, 여기 일반 동사가 왔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겠죠 그죠? 어, 이 부분이 자, 몇 형식이에요? 책을 읽다니까 동명사 뒤에 목적어가 또 오죠 그죠? 책을 읽다니까 삼형식입니다. 그죠? 자, 이 전체 문장은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그 동명사 9니까 전체 문장도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너무 영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책을 읽는 것은,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일단은 동사니까, 읽는 것은 동명사를 해줘야 되니까, reading을 붙여야 되겠구나. 책을 읽는 것은, reading books라고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죠? 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마찬가지죠. 그죠? 영어를 배우다. 영어를 배우다 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 그러니까, learning English. 쉽지 않다니까, is not easy. 자, is는 뭐, 뭐, 이다, 혹은 뭐, 뭐, 있다, 이런 뜻을 가진다 그랬죠. 그죠? 자,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이다. 자,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걸 영어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배드민턴을 치는 것, 자, playing, 배드민턴 is 자,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이다. 자, is. 그죠? One of my hobbies. 자, 여러분들 이걸 우리말로, 제가 그첫 시간에, 아, 두째 시간인가 그러죠? 그,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죠? 영어 습득은 우리말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말의 이해로부터 접근을 하셔야 사실은 영어가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너무 영어를 배운다고 영어에다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영어가 그, 그 나의 것으로 그 수용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바탕으로 해서 영어에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동명사가, 동명사가 보호나,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 자, 세 번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어, 하면 기본적으로 동명사가 끝이 나요. 그죠? 자, 동명사가, 어, 동명사는 명사류에 속하니까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에 사용될 수 있죠. 그죠? 그세 번째. 자,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이다. 어, 내가 선호하는 취미는. 자, 내가 선호하는 취미, 가는 거는 나의 선호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취미. My favorite. F-A-V-O-R-I-T-E. My favorite hobby. 그죠? Hobby is 독서이다. 독서가 의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읽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죠? Reading books. 자, 여러분들 여기 서술어가 어떤 게 사용됐습니까? 비동사죠, 그죠?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자, 보호나 부사류가 올수 있다, 그죠? 부사류는 아무 데나 갈수 있어요, 그죠? 자, 비동사 뒤에 당연히 보호가 오겠죠? 또 필요해서 부사류가 올 수가 있고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 자, 이게 보호로 사용된 거예요 자, 보호가 뭡니까, 보호 주인을 보충 설명해준다 이거 사실 이 형식이에요 주어를 보충설명해 주예요 책을 읽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취미다 이거예요. 나의 취미가 뭐라고요?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보충설명해 주는 게 보호예요. 그죠 자, 보호로 사용됐어요. 그죠 이게 보호가 지금 동명사 구가 됐어요. 그리고 자, 여기 동명사 구 안에 몇 형식이 존재합니까? 동명사 구 안에. 책을 읽다잖아, 그죠? 책을 읽는 것 때서 책을 읽다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그 주어가 없는 문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다니까 삼형식이죠. 일반 동사가 사용됐고, 이가에게 을을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었으니까, 그죠? 자, 이게 삼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자, my favorite hobby. 자, favorite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어, 좋아하는, 혹은 선호하는 자, favorite 자, 악센트 여기 있습니다. favorite my favorite hobby is reading books. my favorite hobby is reading books.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자, my favorite hobby is reading books. 자,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이다. 자, 이 전체 문장이 몇 형식이죠? 전체 문장이 자, 비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전체 문장은 이 형식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오형식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구분해야만이 여러분들 이 스피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봅시다. 자 내가 이런 영어를 만들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이다.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본다고 요 생각해 봅시다. 그 주어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니까 my favorite hobby. 독서이다니까 is가 와야 되죠, 그죠 독서가 뭡니까? 책을 읽는 것. reading books. 이렇게. 이걸 구분해 줘야만이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피킹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죠? 자,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영장 한번 해볼까요? 주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주어가 뭐죠? 가장 이럴 때는, 자, the most important thing. 자, 자, 이게 주어예요. 자, 이게, 이게 어떤, 형용사의 최상급이라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죠? 비교급 할 때는 more, 이렇게 써요, more. 최상급을 할 때는 most를 쓰고, 그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the를 붙여준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the most important. 이, 뭐, important가 형용사예요. 중요한. 자, thing은 뭡니까? thing은 명사예요. 자, 해석이 어떻게 하는 가 것, 어, 이거, 물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건이나 어떤, 그, 대상을 지칭할 때, 예? 어, 대상을 지칭할 때, 자, 요거, 일단은 것으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다가 뭐죠? 이다. 이다는 이즈죠? 이제 이즈. 자,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자, 여러분들. 자, 그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해 주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 주다. 자, 이러면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이죠. 사형식.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해 주다. 누구 누구가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해 주다. 자, 그러니까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말해 주다가 뭐죠? 테이죠, 그죠? 테이 수요동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테에다가 말해주는 것, telling. 자, 간접 목적어가 뭐죠? 그에게, him. 직접 목적어가 뭐죠? 진실이에요. 진실을 하는 건, 자, the truth. 자, 여기 왜 정관사 ᄃ을 썼느냐? 정관사 ᄃ 뜻이 뭐랬습니까? 그. 이렇게 딱 지, 지정해주는 거, 지칭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진실이 사실은 그 진실이에요. 그 진실. 근데 우리 의역하면서 그그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뭐 뚱검없이 어 u t h 이러면 해석이 어떤가 한 개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자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자이 전체 문장은 몇 형식입니까? 전체 문장은 이 형식이죠. 왜? 비동사가 사용됐고 이게 전체 문장이 동명사구, 그러니까 명사구가 됐죠. 동명사는 명사류에 포함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보호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사용되니까 이게 동명사구, 명사구가 되면서 보호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보호가 됐고 그죠? 이게 몇형식이에요 이게 사형식, 사형식. 자, 보호에 사형식이 사용된 거예요. 주어가 생략됐다고 보고. 자, 사실은 주어는 뭡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이에요. 그죠? 주어가 생략됐다고 보고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 주다 하니까 보호의 사형식이 사용됐죠 그죠 그게 동명사 구가 된 거예요 동명사 구 그죠 동명사 플러스 명사+ 명사 이러니까 단어가 벌써 네 개가 사용됐잖아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사용되면 구다 자 이런 설명했죠 그죠 자요 보호 부분은 사형식이 사용됐고 전체 문장은 이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형식이다. 자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긴 문장이 나타났을 때두 줄짜리 세 줄짜리 문장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파악을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다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접근해 주셔야지 기본기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일정 수준까지. 그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놓는 것이 기본기 다지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동명사 부분이 끝이나게 됐어요 자, 지금 동명사 이렇게 끝났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저한 가지 저. 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왼쪽 편에 오셔서 자, 자 여러분 노트 왼쪽 편에 기록해 주십시오.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이라고 정해 주십시오.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이라고 제목을 하나 정해 주십시오. <웃음> 죄송합니다. 자, 비동사는, 여러분, 1번, 자, 비동사 봅시다. 비동사는 뜻이 뭡니까? 비동사, 뜻이. 비동사는 뜻이 뭐, 뭐, 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다 혹은 뭐, 뭐, 시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여러분 이다라는 게 뭡니까 이, 이다가 무슨 동작입니까 아니면 상태입니까? 자, 비동사는 상태예요. 상태 어떤 사그 동작이 아니고 상태예요. 그죠? 비동사는 뜻이 그자 정의나 보셔도 비동사는 그 주어의 자 주어. 자 주어가 갖고 있는 상태이다. 자 상태이다. 요, 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비동사 뜻이 뭐라고요? 이다 있다인데 주어가 갖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그는 학생이다 할때 보통 he is a student 라는 거니까 그죠? 그가 지금 상태가 뭔가면 학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녀는 예쁘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녀는 상태가 뭡니까 지금 예쁘다예요. 나중에 뭐어 나이가 들어가면 뭐 좀덜 예뻐지고 대신 아름다워질 수도 있지만은 자 상태를 나타내는 게 비동사의 주된 역할이에요. 두두 두 번째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는 우리 예를 들어 그두 동사라고 그랬죠, 그죠? 두 동사가 일반 동사의 대표 동사, 타 동사의 대표 동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동사는 자 뜻이 자, 뭐뭐 하다예요, 그죠? 하다. 사실 여기는 뭐 먹다 마시다 이런 거다 들어가요. 먹다 마시다, 뭐 잠자다, 그죠? 슬립 이런 모든 동사를 하다. 그두 동사,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비동사가 주어가 갖고 있는 상태를 설명한다면, 일반 동사는. 주어 일반 동사는 자, 죄송합니다. 자 동작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내려보겠습니다아 여러분들 최대한 쉬운 말로 정의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데 자 비동사는 주어 갖고 있는 상태이고 자 일반 동사는 자, 동작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자, 뭐라고요? 사실이다 이거. 동작을 포함하는 일반 동사. 자, 봅시다. 자, 먹다라는 건 동작을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하죠. 그죠? 마시다도 동작을 포함하고 잠자다 이것도 자, 어떤 행위적인. 그죠? 행위적인 그 동작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자, 일반 동사라고 하고 그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 뭐 그는 교수님이다. 그 나는 뭐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고프다라는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차이점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셨으면 실하 좋겠습니다. 그 사실 그두 동사, 일반 동사 가운데는 나중에 그 진행형적인 어떤 그런 구분도 사실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그, 여러분, 영어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다시. 비동사는 주어가 갖고 있는 상태이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일반 동사는 동작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아, 요거, 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녹음해서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요걸로 해서 그, 우리 동명사가 기본적으로 끝났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투 부정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 어, 투 부정사는. 자, 그, 대제목이 뭐였습니까? 자, 대제목이 투 부정사예요. 어, 다음 시간에 설명 들어가기 전에,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대충 개념 파악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 부정사라는 거는 우리 정관사, 부정관사 얘기할 때처럼, 자, 이 붙자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부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품사이다. 아,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투 부정사는 뭐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품사이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투 부정사는. 그러니까 투 부정사는 실제적인 용법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세 가지가 있어요. 어, 투 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무조건, 형태는 똑같은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명사로도 사용이 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된다라는 뜻이 이투부정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품사이다. 일종의 하나의 품사예요. 그죠? 어. 그 사실 여기서 아까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명사가 크겠습니까? 투 부정사가 크겠습니까? 좀 웃기는 질문이지자 동명사는 기능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동사와 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투 부정사는 기능이 어떻게 되나 하면, 자, 투 부정사도 일종의 투 플러스 동사거든요. 이것도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동사의 기능을 당연히 갖고 있고, 아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사의 기능과 형용사의 기능과 부사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이게 투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동명사보다는 투 부정사의 기능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어, 투 부정사에 대해서 우리 상세히 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접근해 보고 어, 그 사실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거는 그자 이런 이거, 이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그이이 부분을 설명했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이게 스스로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 아, 자, 스스로는 이게 이게 스스로의 기능이 크고 이건 동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스스로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어예요, 그죠? 주어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나머지 남았는 어, 요세 가지인데. 자, 목적어, 보호, 부사류, 어떤 이런, 그, 나머지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올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스스로의 개념이, 물론 이거 주어 다음에 오는 것만 해도 스스로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동명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주어 안에 스스로가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 이러면서 영어를 배우다, 이렇게 되면서 주어 안에 또 스스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스스로의 개념은, 동명사에도 적용되고 이게 투 부정사에도 스스로의 개념이 사실은 수시로 이렇게 사,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이 부분까지를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그 영어의 실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은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장깐청 함께 렇까 계속 강의를 진행해가면서 아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해도를 높여 주셔야만이 나중에 리딩하면서 자, 스피킹, 라이팅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어, 어,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거 왼쪽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지난 시간까지 5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 1, 2, 3, 4, 5 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적어 주십시오 왼쪽, 노트 왼쪽 부분에 자 1형식은 뭡니까? 주어 플러스 서술어죠, 그죠? 2 형식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보어예요. 3 형식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자, 이거 약자인데. 4 형식은 주어 플러스 서로 플러스 자,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 그죠? 아이오 디오. 자, 이렇게. 자, 5 형식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자, 목적격 보다. 자 이렇게 그냥 대충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뭐 일단 약자 뭐의 약전자는 몰라도 대충 위치는 파악하시죠, 그죠? 자 주어서술 주어서술 보호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이 부분에 이 부분 자 서술어 부분 그죠? 자 실질적인 오형식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자 서술에요. 서술어 뒤에 보호가 오느냐? 서술어 뒤에 목적은가오냐 자, 그죠? 자. 실제적인 오형식의 시작은 서술어에서 시작된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다음에 오는 것만 스스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배울 때 동명사나 나중에 투부정사도 동일한 그, 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동명사의 주어 안에 스스로가 존재하고 목적 안에 스스로가 존재하고 또 보어 안에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런 기능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 말의 그 중요한 점 뭔가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 동사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동사로 만들어진 것 그렇죠? 물론 우리가 동사류에서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도 동사류지만 은 사실은 동명사나 투 부정사도 동사가 명사화된 것 그리고 투 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동사로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동명사는 서술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죠 항상 여러분들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문장 속에서는 주어 스스로는 기본적으로 다 있죠. 주어 스스로. 그죠? 그리고 이 보, 보, 나 목적어나 그 나머지 부사는 기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올 수가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예요. 1형식 같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죠? 2형식에서는 보호만 오면 되는 거예요. 보호도 필요 없으면 그냥 1형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 그 구성이 되고 문장의 구조가 우리가 나머지 하나, 자, 부사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사류는 오형식에 들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프리랜서이다. 그 그러니까 주된 문장을 보조하는 기능, 설명해주는 기능, 이런 기능만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부사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위치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정된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사는 자기가 오고 싶은 곳에 막 가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다가 부사류라고. 자, 여기, 부, 여기서 부사류라고 설명한 거는 모든 문장의 뒤쪽에 부사류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도 부사류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자, 맨 밑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부사류라고 적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문장 가운데, 그 부사는 또 문장 속에서 수식해주는 말 가까운 곳에 붙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문장 가운데도 올수 있고, 또 여기, 여기다가 그죠? 부사류라고 적어봅시다. 또 부사류는 문장 맨 앞에, 그 실질적인 문장이 시작, 그 주절의 문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사류를 먼저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뭐 미국에 가고 싶다. 자, 이럴 때 솔직히 말해서 가는 건 프랭클리 스피킹이지 않습니까? 그죠? 프랭클리 스피킹을, 이게 부사류거든요. 부사류를 먼저 던져놓고 뒤에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프랭클리 스피킹을 이 뒤에 보내도 그 문제는 없어요.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죠 이렇게 말해도 누구, 누가 구누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부사류는 위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O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그요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리코딩하는 그 자,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복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그 녹음하는 것들을 들으실 때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잔코치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데 그냥 듣지는 마세요 그냥 듣지는 마시고 자, 이해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해 보이는 거지만요. 그죠? 이 간단해 보이는 내용들 속에 사실 깊은 원리가 있어요. 이말좀 웃기죠? 그죠? 우리가 그 아주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들여다 보니까 뭔가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다는 것. 사실 그게 그것이 기본기 다지기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사실 문법책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은 간단함 속에서 깊이 있는 내용들, 실질적으로 그 문장에 적용될 수 어떻게 하면 문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녹음해는 걸 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 드렸고 우리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또 복습 잘 해주시고, 이제는 분량이 조금씩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강을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최소한 이틀, 하루 정도는 묵혔어. 묵힌다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두번 듣고, 내일도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세번 듣고, 한 이틀 정도는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해서, 자, 그 다음, 다음 강의를, 진도를 계속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